안녕하세요. 위드 스피치의 이경화 대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공무원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 어, 여러가지 질문 중에서 어려워하는 질문도 있고 나름 자신 있는 질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 오늘은요. 어떤 질문에 대해서 알아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어, 여성과 관련한 여성이라면 받을 수 있는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성 공직자로서 일을 잘할 수 있겠냐 여성인데 공직자가 된다면 네 일을 잘할 수 있겠냐 라는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이질문왜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까요? 어, 면접자는 질문의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일단 여성으로서 공직자가 되었을 때 업무의 강도라든지 아니면 뭐 결혼 생활로 인해서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아니면 남자 상사와의 어떤 갈등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로서 묵묵히 주어진 일을 잘할수 있겠냐? 라는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의 표정, 그 다음에 여러분의 어떤 답변에 대한 확신, 여러분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내가 공직자로서 여성이고 뭐 남성이고 상관없이 정말 묵묵히 일을 잘 해낼 겁니다. 라는 이런 의지와 그런 열정들을 면접관에게 보여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런 질문 받는다고 당황하지 마시고요. 질문의 의도가 무엇이지 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네 마음을 다잡고 묵묵히 여러분의 어, 생각을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위드스피치 학원에서도요. 국가직, 지방직. 어, 공무원 면접 과정을 맞춤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곤란해하고 어려워하는 질문 위드스피치 학원에서 한번 묵묵히 답변의 능력을 어, 키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전에 도움이 되는 공무원 면접 과정을 여러분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위드스피치 학원이었습니다